1992년 겨울 신림동 고시촌을 찾았다. 내가 가진 것이라곤한달 겨우 버틸 30만원이 전부였다. 당시 취업하기가 그리 어렵진 않아서 나도 얼레벌레 입사할 순 있었지만 난 그때도 물방 풀베팅을 좋아해서인지 나의 20대를 고시에 올인하기로 했다. 그땐 정말 고시 열풍이었다. 신림 구동엔 고시생 3만 명이 상주하고 있었고 고시원도 아마 500개가 넘었을 것이다. 어렵사리 아주 허름한 고시원에 입실할 수 있었다. 특이한 것은 남녀가 같은 층을 쓰는 고시원이었다. 하필 그 많은 고시원 중에 내가 왜이 고시원에 오게 되었을까? 운명일까?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처음 6개월 동안은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았다. 일주일에 한두 번 공중전화를 붙들고 친구와 수다 떠는 게 낙이었다. 나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고시생들은 무척 외로웠다. 훗날 외로운 직업인 데이트레이더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곳의 생활은 정말 단조롭다. 1년 내내 같은 패턴이었다. 아니 6년 내내 똑같았다. 변화무쌍한 주식과는 전혀 달랐다. 그때 내가 주식을 알았다면 아마 고시생생활도 일찍 손절하지 않았을까. 어렸을 적부터 나는 알바 인생이었다. 규제도 모르고 너무 치기 하나로만 뻥튀기 하려고 했었다. 죽어라고 해도 안될 것을 뭘 믿고 그랬는지. 아마 내게 강력한 후원자가 있어서 그리 오래 버텼는지 모르겠다.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은 못 줬지만 내게 항상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 어릴 적 스카이 대에 불합격해서 우울해 있던 내게 운이 없어서 안된 거다. 나중에 더잘될 거야. 라고 위로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또렷이 기억에 남아 있다. 훗날 전업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조용히 미소만 지으셨다. 날마다 똑같은 일상인데 정말 시간은 잘 갔다. 2년 가까이 지난 후 내 앞방에 참한 여학생 한 명이 입시를 했는데 고시생들도 주말에는 밀린 빨래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제각각 바쁜 일상이다. 그래서인지 주말엔 실내에 사람들이 거의 없다. 어떨 때는 나 혼자 공부한 적도 있었는데 참 철학 맞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다. 앞방에 새로 입시한참한 여학생 때문이었다. 그녀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무척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이 보였다. 한달 가까이 지나도록 계속 그런 모습을 보며 난 이미 호기심의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하루는 그녀와 나랑 단 둘만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날이었다. 혼자 밥 먹고 들어오다 복도에서 그녀와 마주쳤다.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식사하셨습니까? 늘 외쳤다.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던지 그녀는 웃음을 짓고 총총히 사라졌다. 경미했지만 작업에 성공한 느낌이었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이 밥 먹고 다니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둘다 시험이 커앞이었고 그곳에서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없던 처지라 나는 다른 고시원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식사 시간에만 잠깐 보고 헤어지곤 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아마 크리스마스 이브날이었던 것 같다. 몇 시간째 한방 눈이 오는 것이 아닌가. 나도 모르게 그녀 생각이 제일 먼저 났다. 곧바로 전화를 했다. 지금 눈 엄청 와. 상원서점 앞에서 만나. 우리는 인적이 드문서점 뒷골목에서 마구 뛰어다니면서 눈싸움을 했는데 마치 영화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고 보니 시림동 생활 중 유일하게 즐거웠던 시간이었다. 얼마 후 그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나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었다. 이 생활도 3년째 접어드니 나도 여느 고시생들처럼 슬리퍼와 추리닝 바지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고 권학산의 약수통 들고 올라가는 횟수도 늘어만 갔다 나의 20대는 서서히 소진돼 가고 있었고 나는 폐잔병처럼 깊은 매너리즘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나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나의 올인 배팅에 후회감이 밀려왔다 이따금 그녀가 시인동을 다녀가곤 했다 같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도 하고 영화도 가끔 보고 하지만 여친을 만난 날엔 후유증도 동반됐다. 자격지심 때문인지 초조함 때문인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정반되었다 하루는 계속 빌빌대고 있던 애기 점을 보고 온 이야기를 해줬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했다. 오빠 시험 절대 합격 못한데. 40살 될 때까지 김못 보고 40 넘으면 아주 잘 된다고 하더라. 허 이거 아직도 10년이나 이런 찌질이 생활이 남았단 말인가. 사실 난 점쟁이 말은 하나도 믿지 않고 살아왔다. 뭐사주팔자가 아주 좋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지만 좋힌 짓불 하는 일마다 꼬였고 항상 최악의 결과만 도출되곤 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고 그녀도 어느새 서른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여자나이 서른은 좀 그랬다. 이미 오림당한 나는 중대결심을 내려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는데 결국 얼마 후 그곳을 나왔다. 이런저런 일들을 했지만 청추를 담보로 곡기를 얻는 수준의 일들밖에 없었다. 그렇게 희망도 없이 절망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던 내게 또 다시 올인할 수 있는 일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다.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SK텔레콤이 백만원 간다더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같은 인간 귀에까지 전해졌다. 바이코리아가 도대체 뭐길래 신문을 펴도 바이코리아 TV를 봐도 날마다 바이코리아 타령이었다. 난 이미 세뇌당하고 있었고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날마다 신문의 주식 시세판을 몇 시간씩 보는 것이 나의 일거가 되었고 난 수표 같은 시세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졌다. 이거 적성에 딱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일단 전재산 130만원으로 계좌를 개설했다. 주변에 투자하는 친구들이 몇명 있었지만 그들도 쩔쩔매고 있는 모습들이었다. 책한권 읽어보지도 않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혼자서 3개월 정도 매매를 해봤다. 기본 메커니즘을 파악해보려고 세밀하게 분석해봤지만 왕초보에겐 더욱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매매해야 꾸준히 벌수 있을까? 푼돈 가지고 깔짝대고 있던 내게. 웬 장토? 그건 일찌감치 포기했고 스윙도 하루는 벌고 하루는 깨지고 이래서는 답이 안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머리끝을 휙스치는 뭔가가 느껴졌다. 어찌 보면 무척 단순한 룰이 있음을 알았다. 바로 손절이었다. 그동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단타를 치고 있었던 것이었다. 손절만 탁탁해 줄수 있다면 기회는 무궁무진하다는 걸 알았다. 매수가 실패했을 때도 빨리 수수료 정도만 날리고 나온다면 스캘핑은 승산이 있어 보였다. 이 방법이 괜찮아 보여서 하루에 50번씩 매매를 했다. 빨리 감을 익히기 위해 일부러 거래를 만들어서 해보기도 했다. 그 당시 시장 분위기가 아주 좋았던 이유도 있었지만, 매매 툴은 대성공이었다. 그때만 해도 시장이 많이 순진했었는데, 특히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 2, 3, 4, 5 등주들이 대장주 공무니를 우르르 우르르 절도 쫓아다 놨다. 업종 내 비슷비슷한 회사도 많았고, 딱지기 매매도 식은 중 먹기였다. 물반 고기반이었던 시장 분위기 덕에, 2에서 3개월 정도 지나자, 2600만원까지 계좌가 불어났다. PC방비 몇 분이 아쉬운 처지였지만, 출금은 한 번도 안하고 버티고 있었고 난 마치 몽상가처럼 뭔가 상상을 하며 꿈을 꾸고 있었다 그래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정말 대돈 벌수 있어 심지어 주식이 제일 쉬웠어요 안책이나 나중에 써볼까라는 공상도 해봤다 주식이 너무 재미있어서 금요일장 끝나고 나면 허탈하고 우울해졌다 난 이미 스토콜릭 중환자였다 2000년 4월 6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이다 평소 다니던 PC방의 내부공사 때문에 부득불다른 PC방을 찾게 되었다. 몸습한 느낌이 든 지하였고 시설도 아주 나쁜 곳이라 그런지 손님도 나 혼자였다. 장 분위기도 무척 나빴던 날이었는데 유별나게 아주 강했던 종목이 있었다. 난 미수몰빵으로 버추얼 때기 놈을 장막판 상따를 했다. 상한가 코앞에서 밀리더니 순식간에 하한가를 맞았다. 놀래서 하한가에 던졌지만 한 주도 팔리지 않았다. 다음날 유무상증자 권리락으로 14%가량 하락하고 나오니 바로 깡통이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정말 딱한번 실수했는데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증권사에 입금해야 할 상황이 발생해버렸으니 정말 하늘이 노었다는 말을 실감했다. 더 이상 베팅할 돈도 없었고 멍한 상태가 한동안 이어졌다. 한 열흘 정도 시를시름 앓고 있었는데 여친에게 연락이 왔다. 오빠 나 적금 200만원 예약했어. 다시 한번 해봐. 너무 고마웠지만 자존심 때문에 고맙다는 말도 못했다. 바로 다음날 매매를 시작했는데 벌벌 떨면서 세번밖에 매매를 못하고 몇만원 손실만 봤다 이러다간 이것도 저것도 안되겠다 싶어. 다음날부턴 단순무식하게 베팅을 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한달동안 딱 1패만 당했고 장고는 1500만원을 돌파했다. 여친의 생일날 첫 출금을 했다. 300만원 너무 감격스러웠다. 그후큰 위기 상황 없이 나의 트레이더 생활은 이어졌고 2003년에 드디어 업대 수익으로 올라서며 그녀를 만난 지딱 10년 하고도 사흘이 지난 후 결혼할 수 있었다.